박전 대통령은 유예비후보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분야의 꿈을 이뤄줄 적임자로 유예비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못다한 꿈을 저의 고향이자 유예비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예비후보가 저를 대신해서 이뤄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전 대통령이 특정 임무를 공개 지지한건 2012년 대선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응원하고 나섰다. 지지자들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너무 고맙고 하니까 발벗고 뛰는 심정일 텐데 그걸로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보필한 유 변호사 대단하고 국힘에서 당당히 경선에서 보필길 바란다. 5년을 엿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도 유 변호사를 지지하는 박전 대통령도 의리 있는 행보다고